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마을 안쪽에 있는 주택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아주 잘 접해져 있는 주택 부지 매매입니다. 현재는 주말 농장을 활용하시다가 지난해는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둔 상태로 보입니다. 도로에 아주 잘 접해 있고 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 부지 매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한번 촬영했습니다 동네 주변의 도로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도로와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도로이고 여기는 매매할 땅입니다. 대지의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땅 모양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 모양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북당리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377제곱메다 96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방향은 남향으로 주택을 지으시면 됩니다. 도로는 접해 있습니다. 수도는 현재 대지에 있습니다. 전기는 주변에 주택이 있어 연결이 아주 쉽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면서 기회가 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주시 강북면 국당리는 경주와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매매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